들어갈 수 있나? <웃음> 여기는 어딘가요? 여기는 박물관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<웃음> 아 이런 거 진짜 <웃음> 못하겠네 보조 MC <웃음> <웃음> 저 누가 옆에서 말 걸어줘야 <웃음> 대화를 하는 영상이 나오나봐요 옛날 올림픽 영상 뭔가 우리나라 사람 나오는 거 보고 싶다 공소를 따라 올라오면 짠 이게 평창.. 서화 <웃음> 평창, 평창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게 올림픽마다 다 있는게 아닌가봐요 응 음, 음, 기증해야되나 평창 보니까 되게 반갑다 그쵸 음. 딱 근데 보자마자 어, 저 평창 번데. 싶... 아 역대 올림픽 그것도 있는데요 포스터 시드니부터 바르셀로나. 어 서울 올림픽이에요 서울 올림픽. 아... You recording t Uh, upload on YouTube? YouTube? Yeah, YouTube. Uh -huh. Thank you. h a n k o u t a n k you. Thank you. t h a n you. t a n k you. t h a y a t h u t o u k y o Thank you. n o t n o t h o t h n e o k o a n y o t n o t h o n t o t h t Thank you. 여기 엄청 관광객들 많아요 여기는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 오! 연주하신다 우와! 우와! 우와! 저까지 올라가나? 올라가겠죠 올라가야지 와! 우와! 대박! 대박 대박 대박 이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? 와 진짜 빽빽하게 늘어져있다 와 우와. 미쳤다 너무 예쁘다 여기가 어디라고요? 파르테논 신전. 파르테논 신전. 오 너무 멋있는데. 음. 뭔가 안 담겨요. 네, 너무 더워요 여기. 햇빛이 직방이에요. 아 저기는 네. 조각상 보러 갈까요? <목소리도> 근데 땅이 막 햇빛 나진 않는데 너무 뜨거워. 응. 여기서 코카콜라 팔면 장사 잘될것 같은데. 그쵸 엄청 웅장하고 멋지긴 한데. 사람이 너무 많고 여름이 성수기래요 성수기 그래서 겨울에 와야 사람이 좀 없대요 <목소리> 네, 꼭 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되게 그림으로만 보던 여기도 아, <목소리> 내 응, 햇빛이 너무 강해 맞아 맞아 맞아 우와 위에 세 봐요 <목소리> 헐 샌드위치 맛있겠다 어, 뭐야? 헉, 맛있어 보여요 딱봐도헐 뭐예요? 음. Uh, right. Stop, right, Sorry, what's your name again? t s Tisan. t i a n It's my, my Korean name, Tisan. Exactly. It's like the king. Is he's in a he's ah, i s a n i a n i a n Ivan! Ivan! i h a n Ivan! Ivan! Ivan! Ivan! i o a i a n i i v o n Ivan! i i n Ivan! i v Ivan! i v e n i n i v e i 게 국립 정원 클래스인가? 너무 예뻐. 뭔가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 곳. 진짜 좋아요,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원래 거고 네, 짠. 와. 네. <웃음> 아. 어? 네. 대박 대박. 음, 이렇게, 어, yes? 아, 이렇게 보이고. 아, 네. 네. 한번 보이고. 지금 찍고 있는 걸까? 네. 선 그냥 구경꾼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?